구독과 좋아요! 나 교장 유순 아니야. 얘들아 이제 운동장으로 네. 내려가 보자. 트랙 경기에 꼬뽀. 대해 설명해 줄 테니까. 쌤, 우리 실력으로 트랙을 쓰는 게 맞아요? 속으로 독백 중. 에이 간식이나 먹는다면 몰라도. 건 먹을 필요 없어. 남보다 더 연습하면 돼. 안녕 신기야. 안녕 신기야. 수고 신기야. 자, 봐라! 이게 바로 육상 트랙이다! 야, 좋지! 야, 한번 뛰어보고 싶지? 코스는 주로 8코스까지 있으면 집중해서 듣는 차 듣는 탄력성이 다음 좋은 다음 타탄 트랙이 사용된다! 쿵쿵! 호로록호로록 멀리서 호르르륵! 이봐 당신 도대체 누구요? 나요? 빛나리 중학교 육상 코치요? 빛나리 중학교? 나 처음 듣는데 이번 대회에 그런 학교가 출전했나? 아니요 이제 <웃음> 앞으로 출전해서 휩쓸어야지요! 어봐보오 그땐 당신이 우리 만나기 힘들어요! 아, 빨리 못 나가요! 어디 슬쩍 들어오고 있어! 야, 어. 나가자! 아유, 들러워서 가자! 아유, 어서 가요! 어떡해! 아유, 왜 따라오고 난리예요? 아유, 주먹맞은 죽 음, 야, 많이 짓잡아! 유 멀리서 저벅저벅 저벅저벅 저벅저벅? 저벅저벅? <웃음> 저벅저벅. 계속해서 저벅저벅? 슬로우 느낌표! <웃음> 걷다가. 너, 신문 돌리는 꼬마 맞지? 대답 안 함, 쩜쩜쩜 신문 넣지 말랬는데 오늘 아침은 왜 넣었어? 콩! 찌레! 어? 뒤집 아 빛나루 중학교 육상부? 네가 중학생이야? 육상도 하고? 웃기고 있네 <웃음> 짜증짜증좀 나도 되는아 나도 괜아 나도 표정! 어나든내일도또 신문 넣다간혼나 어? 꼬맹아알았니뭐아 나도 괜좋아요아말저꼬마아가육괜을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선생님 찮아 나도 괜찮아. 나도 괜찮 감이 나 나지나 달리겠어요. 멱살 잡고 꼭 이기고 말 거예요. 제발요 선생님, 엄마를 위해 뛰고 싶어요. 전 달리고 싶다고요. 네가 빠르게 선생님, 달릴 제발요. 수 있는 공실을 잡았구나. 열심히 달릴게요. 무서운 열심히 달릴 고요 <웃음> 마음껏 달려봐라. 가슴 속 한이 풀릴 때까지 좋아요도 눌러줘!